네이버에서 대한건축거래소라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. 대한건축거래소라고 사이트가 나오면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요. 자, 내가 원하는 주소지 즉 검색하고 싶은 주소지를 토지이용정보서비스라는 부분을 들어가서, 들어가서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원하는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. 자 명령 검색하기 버튼을 누르면 내가 입력한 번 어, 대지 면적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 건폐율은 어떻게 되고 용적률은 어떻게 되고 건축면적은 얼마나 지을 수 있고 지상층은 연면적은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으로 나오고 예상건축비용으로서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얼마 다세대 지을 때는 얼마 상가주택 지을 때 얼마 근생 지을 때 얼마라고 예상건축비가 나옵니다. 이런 식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필지에 대해 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비를 개선해주는 사이트가 대한 건축거래소입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어, 자세하진 않지만은 간단하게 이용을 하거나 내가 그 소유하고 있는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건축비를 알고 싶을 때 이용하시면 도움이 예, 많이 될것 같습니다.